절시구 들어간다 절시구 들어간다 우리나 부모 날길로 물려줄 것 없어서 장타랑을 물려서저희나 같은 인생은 어른이 덕으로 생겼어 언제나 땅에 올레다 비가 와서 못 왔어 이번 땅에 디다 바늘을 한쌈 얻었어 얻은 바늘을 버릴까 낚시를 하나 휘었어 휘인 낚시 버릴까 창파나 만경에 터졌어 만경 창파에 터졌더니 닝거나 한놈 물었어 잡은 잉어 버릴까? 비누 치고 해쳐놓고한잔 먹고 노구라졌다 분배나 절치고 자란다. 거창 어 잘한다. 뭘 자라갔어? 비오는 날 나뭇단 꺼지리듯 합니다. 얼치고 들어간다. 절치고 들어간다. 바디 다량 들어간다. 올라나 간다고 순바디. 내려나 간다 내린바디. 드러나 간다고 막바디. 개울 바지는 솜바지, 가을 바지는 항나바지, 두름 바지는 헛바지, 요즘 신식인 양바지, 자네 바지는 개구녕 바지, 계집의 바지는 쪽바지로 다 품배나 절 시구 자란다. 참 잘하는데. 뭘 자라가서 본본내피내 차군역들어막도합니다얼 시구 들어간다, 절 시구 들어간다. 온갖 천절들어간다 옥동도 하나만 사준 가지가지꽃 피어, 무훈전이 드린 거들, 오류 전색 자랑하고, 다만의 귀여워천 한만하게도 불건니파돌부형의 군자령, 만단수수는 홍연화 안양부동, 어랑허니, 소식전튼 한내화, 공자방선본님립부귀할손 모란화, 디하나 만지, 불개문, 당신궁중, 백꽃, 복돈, 여지, 행화꽃, 이좌중의 여러 부여, 홍덕천 만지, 무궁하루다, 품배나, 절시고, 잘한다. 잘한다. 뭘 잘해요, 운운의 전맥이 듯 합니다. 일자라 한장 들급업 이날리 성성 해 송송 밤중 새끼리 와면 새벽 종달이 지지울지 부모님 생각이 절로 나 우리나 부모께서 뜨면 이지경은 안될 것 통풍이 불면 서울업 소풍이 불면 동울로 인생 부득이 장춘절 시오 시오 부제내니 이내 신세를 딱하오